하이! 여러분들, 벤식입니다 오늘은 바로 6개월만에 돌아온 먹방이 맞나요?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오늘의 먹방은 바로 브랑크 소시지 내나 네, 이거 핫바 근데 여기 매운맛이 꽉 삼각대 쓰러졌어. 3이래요. 보시면 은 매운맛 3단계 매운맛 보수 안 울면 인정 물안 마시면 인정 나 인정해 주는 거겠지? 그러면 따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한 자리인지 20초를 돌려라고 해서 30초를 돌렸습니다 오와, 아 뜨거 다 됐어 벗겨봅시다. 기다래. 와우. 여기 세르비아. <웃음> 여기 보시면은 불닭구이 맛 소스가 들어있다고 하네요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식혀서. 돼지고기 말리는 것 같아. 약한데? <웃음> 근데 맛이 약간 소감 드리자면, 이게 약간 청양고추가 아주 약간 청양고추 맛이 향이 향이 납니다. 맛은 그냥 달, 닭갈비 소스만 나고요. 닭갈비 소스에 청양고추 맛이 더 더해진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う <laughs>